클래식에서는 지금 골반이 굉장히 각각의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 요거 체킹 잠깐 하고 그래서 지금 경추를 풀때도 가장 중요한 게어 발라인에서 경추라인을 같이 잡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음 오른쪽 약간 서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찍고 촬영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리를 할 때보다는 약간 긴장감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 경추라인도 조금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돈을 하고 저는 이제 덕분에 어... 빽에서 푸는 경주가인을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내기 했었지만 호흡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전면에서풀수 있는 경크라인과또 어, 들어가기 전에 편안하게 호흡을 먼저 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 희로 선생님이 긴장도가 느껴져요. 이 전면부에 네. 타이트한, 어,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가슴 라인의 타이트한 거를 본 후에, 보면 이렇게 손을 일단 돌려보죠. 돌려서 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가동범위를 체크하고, 어, 지금, 이런 현상은 없지만, 안쪽에 있는 타이트한 가슴 근육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뜯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지금 내용근 잡아있는 거랑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늦고 3, 4, 5번지에서 느껴지는 타이트한 그육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깊하게 길이가 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하게 어, 이렇게 정확하게 네,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면 전체적인 호흡근을 제가 지금 체크하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세모 라인 부고 세모 화면부터 대흉 끝자락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살짝 돌아가죠? 예. 이렇게 텐션을 이제 입었있 이렇게 눌렀는데도 이게 안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음. 그러면 더 타이트하신 분들이에요. 됐을 때어 지금 상당히 이쪽 근육은 텐션이 어 있지만 긴장성 어 수축이 돼 있다. 이게 라운드 투 라운드 숄더가 심한 분들은 네. 이 대흉근 눌렀을 때 고기가 안들어가요안 돌아가요. 네, 타이트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잘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열려있는 분들이고, 금방 어, 라운드 초정가 느껴져도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잡아보는 거죠. 7번부터 어, 옆날인에서 지금은 이제 체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또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 흉근, 그리고 또 이제 복부를 보면서 이분이 이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체킹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경추 각도를 하나씩 만져보면서 어디가 안 좋은지 체킹을 하고 흔들어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얘기했었지만 정면에서 어, 풀 때는 후두가 제대로 안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잘 잡아서 저한테는 지금 이 배드높이가 약간 높거든요. 그러면 제가 네. 자세를 살짝 바꿔서 안쪽으로 손모 들어보고, 양쪽 경감 라이 흔들어보고,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는 잘안 바치겠지만 이 근육의 텐션을 밀었다가 네. 당기면서 끌고 오고 잡아주고 그대로 자세를 바꿔주면서 호가강까지 타고 오고, 양쪽에, 유양 돌기 라인부터, 타고, 그대로 올라가서, 축도, 잡아주고, 이때도 이제 그 복부를 보면서 상대의 호흡을 느끼는 거죠. 긴장을 하고 있는지, 편안하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테라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훈련을 많이 받아보셔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려고, 굉장히 편안하게 수 있어요 네, 하고 있죠 이 축도랑 백회라인 같이 잡고 지금 보면 백회라인의 열이 좀 있거든요 네. 렇게서발 쪽까지 텐션을 한번 줘보고 백회라인 열고 이쪽으로안쪽로 풀기 전에 살짝 옆으로 돌려서 이런 곳이 체크를 합니다 할때 반대쪽 손을 아래로 내려서 펭션을 끝까지 받을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감을 잡고 이때 이제 측도까지 같이 꺾으면 각도를 충분히 더 넓어낼 수 있죠 이렇게 남았을 때 머리 있으신 분들은 잘털어서 찝히지 않게 이제 경추를 같이 잡고 스몰아까지 같이 잡죠